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67회 목요일 방송 넷중 하나 용지 분석입니다 어, 오늘은 로또 묻도용지 분석을 자료를 많이 가져 나오질 않았어요. 네 개만 가져 나왔습니다. 어, 헌터가 개인적으로 볼 때, 어, 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룹으로만 네 개를 가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헌터 눈에는, 어, 좋아 보이는데, 어,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추의는 하셔야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67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토요일날 종합복귀 방송을 했고요 일요일날은 어, 멤버십 나누리 회원 전용 방송을 했습니다 화요일날은 셋중한수 그리고 규칙수를 보여드렸죠 어, 수요일날 어제는 멤버십 어, 전용 방송을 했고요 어, 오늘은 넷중 하나 용지 분석입니다 문 무지구석 첫 번째입니다. 어, 헌터가 일명 알바끼 이라고 하는 거죠. 어, 이 알바끼 술은 어, 나올, 나올, 시, 나올 때는 또막 쏟아져 나오고, 또안 나올 때는 어, 썰렁하게 뭐한개 내지 두개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여하튼 이 알박기 수에서 기회를 잘 잡으면 대박이 날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로또가 2월 수 또는 일락 계속 연막 계속 다수가 나오는 바람에 그 알박기 수들이 지금 저조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뒤로 밀릴 시기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한 2, 3주차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난 2차에도 2월 수가 3개나 나왔죠. 그렇게 하면 이알 알바기수는 기운을 못 쓰는 거예요. 이알바기수는 보통 3연멸 내지 4연멸, 5연멸인 거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 2월수 내지는 일락에서 많이 나오면, 어, 그러면 이알바기수들은 어, 출연 양이 좀 적죠. 어, 그런 걸 이제 감안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해 차에는 2월수가 3개나 나는 바람에, 어, 알바기수가이도 지난해 차에는 올려드리지도 않았어요. 올려드렸어도, 어그좀 저조했을 겁니다 올려드렸더라면 안 올리기를 오히려 잘해 거죠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거는 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4 15 26 37입니다 아 어, 요거는 지금 현재 어, 5연멸 중이에요 5연멸 이제 나오셔야 됐죠 이제 2월 2월 수와 1락에서 일락 쪽으로 이제 치우쳐서 계속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번 2차에는 헌터 개인적으로는 이알박기 수가 이제 목소리를 제, 제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헌터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두 번째는 알박기 수가 지금 한 8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올려드리면 오히려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네 개만 뽑았어요. 네 개만. 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5, 17, 29, 41입니다. 어, 여기는 지금 현재 4연멸 중이에요. 4연멸 중이에요. 어,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가 남은 수죠. 그렇죠? 음, 12로 나누었을 때 나오니까 5가 되는 수예요 어, 4연멸 중이죠.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건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요거칠끝입니다칠끝이 현재 5연멸중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출하 시기가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8면멸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5회 3면멸 이상이 일반적으로 이제 나올 시기가 됐다라고 보는 건데, 어, 이번 회차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알바끼 수들이 이번 회차에는, 어, 제목수를 할 시기가 됐어요. 어, 지금, 어, 몇 주차? 한 3주차 그러나요? 지금 2월수와 1락 쪽에, 1락, 2락. 이쪽에서 치우쳐서, 앞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뒤쪽으로 이제 밀려가 시기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기 분석,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도 역시 끝수. 여기는, 어, 끝수입니다. 영 끝수가 지금, 어, 3연멸 중이죠? 여기 3연멸 중입니다. 여기에서 또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 이번에는 어, 알바 기술을 어네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소개하니까 오히려 헷갈리실 것 같아요. 결국 어, 또 어, 결국은 이거 여러 개 하면은 여러 개 보여 드리면 어, 숫자가 또 개개인 개, 개별로 보면 또 개수가 또 많찬 숫자가 아, 많아지니까 오히려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 이렇게 혼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헌터 개인적으로 볼때 아, 좋아 보이는 수, 그룹들로만 가져갔습니다. 자, 이번 2차에, 어, 그 마무리,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방송은, 어, <목소리> 마치겠습니다.